So, I'd like you to the flame e n and guide you. Yeah, 니 e a h yeah. 이 o I'm going to play t <웃음> 아이 이런 아니 난 그저 상인을 보려고 온것 뿐인데 어? 뭐 그니? 단돈 2,000원 부족주머니까지 파네? 야 여기 괜찮은데? 패자다 여기는 여기 오길 잘했네 이건 뭐야? 던전 열기 끌려 뭐 던전 몇번돌데 이게 도대체 뭔가요? <웃음> 꼭 돌아야 되나 던전을? 아저 보라색 있네 저거 녹지도 <웃음> 못하잖아 이러면 은 여기서 과연 나갈 수가 있을까? 화나네 진짜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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시작됐다. 어우, <웃음> 씨. 왕의 자리를 저주로 더럽히다니, 이 자식. 아, 느낌 새롭네, 진짜. 어. So I'd like you to the flame, then, and guide you. <웃음> 아니 없어요. 없었어요? <웃음> 없어요. 없었어요? 아니 없어요. 아 있었는데? 아니 없어요 그냥. <웃음> <웃음> 아 진짜 야 이건 야와 진짜 너무한다 이거 어디서 구하냐 아 되게 막막하네 슬슬 화상관이나 갈까 화상관 갈 때가 된것 같기도 하고 야이씨 내려올줄 알았어 <웃음> 열쇠내나 이상한 거 주지 말고 신수탑? 신수탑 갔는데 그거 랜덤인 거 아니야? 어? 아씨 잡았는데, 목을 잡았잖아. 이 방법을 쓰지 않으려고 했건만. 가자. 로데일 지하로. <웃음> 지하로 가자. <웃음> 지하 가기 싫었는데. <웃음> 이씨, 뭐야, 이거 너 지하 있기는 너무 좁지 않냐, 여기? 너무 좁은 것 같은데? 아! <웃음> 환영인사 장난 아니네. 귀찮은 흉주는 없네요. 그래도 귀여운 골렘을 드립니다. <웃음> 어. 어? <웃음> 이거 심지어 찐이네? <찌네>? 영체가 아니고? <웃음> 아이고, 힘들어, 씨. 내가 진짜, 아, 힘들어 아, 뭔비부절 아니, 부절한 아, 진짜 멜리나간저가지어어떻어어어 어디까지, 어디까지 가는거야 어떻어가게 가는 어떻게,